어? 제발 나이스 띠용 띠용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잘 <웃음> 왔는데 이 태벌이 찍었나 보다 이저 <웃음> <웃음> 파란 하늘과 이 푸르른 땅 어도란패 어, 왔어 야 이거 게임 귀찮아다얘 상대 해봤나봐 플레대 이게 아 도란망패면 킬각 안나오는데 가 먼저 라 당장 경례하라. 벌써 먹어 어, 라인 천천히 봅시다 다음 라인, 오기 전에 안나왔겠는데 제가 다이브가 이나 아, 군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완벽해. 이정도뵙겠습 아주 지금은 아주 안뵙겠습 이게, 이게, 이게, 아니 이런 망겜이 어디있어아 나와있다 <웃음> 아 <바로죠. 웃음> <웃음> 와 타리버 이렇게 잘했다 몰랐네 와 리신 와 리신 브루표 오지게 찍고 다니고 있을 거야 지금 내 땅의 성 날 것이 살아 숨쉬고 구원을 살짝 지켜받아될거같이 이렇게. 우리강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겠어. 아, 어. 3분 한 15초 공로 <웃음> 잼신. 아, 병 이미 넘어온지 모르고 저기서 집갈줄 알았나봐. 저기서 집 가면은 리신 오기 전에 탈수 있다 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오기 전에 탈수 있을까봐 빠르게 가는 거야. 이거. 이번 턴에 근데 요리 풀안 써가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이브 당하면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어? 아니 야포을 먹으면 지는 게 역시 학계 정설인 거냐? 저게또 맞추러 오겠지? 먹고 싶어서? 그럴 때스라 하나 들어가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건 바텀이 터진거라 내가 민다고 해서 바뀌는게 없거든 그리고 민다고 해서 요리기 뭐 뭐냐 반반으로 계속 크다보면 요리가 뒤집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라인 유지를 하면서 줌벌을 때려야 돼투 도란이니까 점화 타이밍에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역시, 역시, 역시, 역아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아야시되시역되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시 역시, 역시, 이시 역시, 역 제발 죽어라. 마지막 킬!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리당했니아 어, 이걸 어떻게...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거... 아, 조텍 다람쥐... 아니, 멋내고 간다. 나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킬가녀시 용기가 차긴 차는데 그게 시간이 있어. 좀 오래되면 안 차요. 거의 없을 거야. 빨내골 <웃음> 어디 가서 이러고 있을 거야, 아마. 아니, 수학나 하나 더 들고 시작했는데 진다고? 말도 안 되지. 언데 차니 안녕. 요 아니 정글 차인 것 같은데 내가 볼때 안마 버튼. 내가 사려 내가 사려하기에는. 안마도 정글 차인 거 수확났 같네 미친놈이 아 이제 1 0인데 대화 좀 해볼까? 대화 좀해까좀 어, 세네 아 병케 아, 평캔 뭐 하는 거야? 아, 생각못하아 어. 나 시간인가 봐. <웃음> <웃음> 보조로네결 있는 취향이요 취향. 어. 어벅벅이라니. <웃음> 아 이득본 거다 날렸네. <웃음> 왜 풀피야 저거 재밌게 까우치지 않았어? 저저저 저 포킹 저 마녀 포킹 뭐냐 이거? 해명 해라. 신을왜 신었어 그럴건데 나만 신을. 고들이당 아, 아, 아, 아이고 아, 터진다 아, 터져. 오리 아, 유저 아닌 것 같다고, 그런 뒤에는 들고 있는 스킨이정글유저용 스킨인데, 아? 어, 뭐 카이사 코도 이렇게 캐이나오지않았죠 어.. 했니 미쳤어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아, 스면만한못얹으면은 이제 아, 가으면먹 이제 갔으에이드다 봤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클레드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이은봤들이또은어 나이스 나이스어 이거 봤다. 4일나봤스4네가 아, 던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팔려고 어? 접금 들어온 거야, 사실. 뭐야 이거? 안녕. 안녕. 안녕. 안 안녕. 안자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역시 우리 가댕이가내석이 우리 녀석이 우리 녀석이. 이 녀석이 우리 녀석이. 이 녀석이 우리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더이이 녀석이. 이녀이이 녀석이. 거 아 너무 일찍 다시 한번 너무 일찍 썼어 순간적으로 아 이플 연습하려고 쓴 거야 사실 음. 재밌더라고 이게 집 갔다 놓고... 아, 방금 집 갔다 얘지네요그린닝스 <웃음> 좀아깝게나다 플래시 이 플래시가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플래시인데 맞아 여기 있네 거두기 집어서 아 묶어 놓으면 남은건 신나는 바다가 파티지. just joking. 자, 집중합시다. 처음맞 나 너무 팀나게 와버렸어. 여어뭐 <목소리> 여기다 막 갔나 보데형들 계속 빼 먹고 라인 빼 먹고. 이플이 그렇게 쉬운 스킨은 아니에요그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네 근데 반응 못하는 데 짱인 것 같아 뒤늦게 반응해가지고 플레이 쓰지 않아? 이거 따라가면 되거든 뭔지 알지? 왔다가 이거 불클 완성하고 피와화 사도록 할게요 그 파이크 자리비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미쳤지? 니가? 니가 미쳤지? 이손 처치하고 친구는 나중에 하자고 어디 칠시이지뭐 그런건 말이야 미쳤 뛰고 있습니다 거의 예측, 예, 거의 IQ 200궁이었다 진짜. 세수 앞을 봤어. 어디 서포트 없이 사이드 밀어, 서포트 있어도 들어갈 건데 안테나가 부는 거지. 와. 우 와우. 와우. 새끼거미야, 친구라 뭐랄 수 없어. 는 충직한 무리를 후기에격이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주 나이스한데? 이거 먹자. 이 오, 새끼 좀 많이 좋았네. 어.. 약간 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겠는데짜 아, 진짜. 보 진짜. 아, 아, 진짜. 눈물 흘리게 해주자. 어, 가금또사이은 간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자꾸 사이은 간다 저거. 금은 지금은 지 이거 무서워서. 자, 핑화 두 개. 2 0분 넘어갔죠? 핑화 금 맞아. 아 아, 아까 미드에서 어그로 핑크한 게 게임 그냥 그냥 막끊다 말도 안 되는데, 그냥 한번 낸게 네 갔다오세요 이제 솔리하면 되겠다 가자 피지컬 미쳤다 지금